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그거 프리미어 아니죠? 들어왔어요? 네 아까 잘못 눌렀어요 아까 잘못 눌렀어요 그 이제 그 프리미어 아니죠? 하이 이제 다볼수 있죠? 자, 음, 다시 갈게요. 아까, 아까 시작하는데 잘못 눌러다가 그 프리미엄 눌렀어요. 네,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자, 지금 다시 할게요. 지금 요 1시 39분, 네, 크리스마스 2부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하이 잘 지냈어요. 진짜 오랜만이요. 저는 음 이제 격리 중이에요. 네, 이제 어제 어네마,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고, 뭐예요? 지금 방에 있어요. 방에서 여러분, 여러분랑 방송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빠진 빠진 나 아, 근데 다시 쪘어. 요 다시 찐것 같아요. 네. 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드라마 위에 욕화 맞추려고 조금 빼야죠. 근데 머리 왜 이렇게 정리 안 돼요, 오늘? 큰일났다. 여기 왜 이래? 이머리카락 자기 생각이 있나 봐요. <웃음> 몰라요 포기해요 자잘 지냈어요? 네잘 지냈어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늦은 시간인도 캐럿들이 다 준이 보러 왔대. 진짜 캐럿들도 준이도 귀엽다. 맞아. 우리 캐럿, 우리 캐럿분도 귀여워요. 아, 지금 20분 남으니까 이제, 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제, 여러분랑 같이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오는, 오기 전에 마지막 시간 함께 보내려고요. 음. 여러분, 크리스마스 대한, 좀 뭐,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한국 오기 전에 크리스마스 대한, 그렇게 큰 추억 없어요. 왜냐면, 음,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잘안 하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뭐지, 동화. 제에서 뭐 성타 할아버지 있다 약간 이런 동화 많이 봐 보지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 처음 크리스마스 대한 추어 아마 연스데요그 이제 연스엔데 방송에서 저그 뭐지 크리스마스 나무 화장하고 이제 방송하는 거그 추어도 있고 이제 그 후에 데뷔하고 나서 어. 우리만의 추억 아니고 이제 캐로드가 한계 있는 추억이죠 음... 근데 항상 저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되게 약간 재밌는 거 같아요 뭐 사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애기들 양말 이렇게 넣고 나서 양말 안에 선물 주는 거 되게 음... 어떻게 말하죠 로맨틱, 로맨틱한? <웃음> 로맨틱한도 아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사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웃음> 저는 혼자 먹었죠, 지금. 왜냐면 격려하고 있으니까. 라, 위주 프로듀서. I wanna run with you, good d i n n e 어디에서라도 어디서나도 세상이 끝나더라도 I wanna ride with you ROW WITH YOU 빨리 격리 끝나고 나서 무대 하고 싶어요 ROW WITH YOU 이제 제대로 무대 해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c r u 도 그래요. c r u 이제 아무 배워야죠. You are my crush, I got a crush on you. Never, n e e r r 이제 사실 현장에서 봤어요. 요그 멤버들 무대 하는 거 이제 촬영 현장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지 파트, 지 파트 되게 인상 깊어. 그 다리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정한이 형그 모자 쓰다가 이제 던지는 거. <웃음> 너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멋있다고 생각하죠. 중국에서 마시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었어? 뚱, 뚱, 무음표물음표 사실은 음. 초반에는 맛있는 거잘안 먹었어요 왜냐면 입으로 살 빼려고 좀 건강하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샐러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촬영하며, 촬영하면서 촬영하면입을 열려져 왜냐면 학교에서 촬영하니까 그 대학교에서 하, 촬영하는데 학교 식당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시키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러다가 사이종 찌다가 다시 뺐다가 찢다가 뺐다가 찢다가 그랬어요. 중국에서 뭐가 맛있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음 아친남다. <웃음> 이제 어, 촬영 끝나고 나서 베이징에서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어, 우시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어... 맛있는 거 저는 중간중간에 먹는 거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주두지라는 음식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잠깐만, 이거 좀 어려웠고 다른 거 설명할게요, 이제 양시에즈 호고, 호고, 나는 호고 있는데 근데 그... 양, 양고기 위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양갈비 같은 거, 이, 이, 이 정도 큰, 크고, 이제 양갈비처럼 이렇게 하고 만드는 거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 로스븐, 아까 그 대구 중에서 얘기한로스어 이제 베이징에서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 한번저 위로 위 찌는 거 있는데, 이보 머리 왜 저래요? 오늘? <웃음> 이제 드라마 촬영하기 전에 음 로스푼 먹으러 갔는데 그살구수예요 살구수인데 근데 조금 냄새 나, 나지만 맛있어요 그 어, 제가 위로 찍은 거 있는데 어, 그 중간에 민규랑 통화했었어요 그 민규랑 통화했는데 이제 네 살구수에요 이제 로스푼 났는데 그, 그거랑 그어 탕수 탕수... 탕, 여러분 탕수요 아는데 탕수 물고기 잘부르죠 이제 탕수 물고기도 먹고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와우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은 저는 사실 언어 여러 개 배우는 거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한국어도 그렇게 좀 되게 힘들게 배우거든요? 진짜 두 개, 두개고두개개고 이상 알고 있는 사람도 진짜 대단하고 있, 생각해요 팡! 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팡!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팡! 방는 귀엽죠. 방나는 노래도 사실 음... 시덕이죠. 왜냐면 어... 옛날에 안 해봤던 스타일이가 처음 해보니까 시한식 몇 시엔 듣지 즈 이제 만두 무슨 맛이 좋아한대요 산신? 산신 한국어 뭐라고 해야죠? 음 산신은 이제 돼지고기 버섯 뭐 들어가 있고 약간 이런 거 저런 거다들 이렇게 뭐 그런 만두예요. 네, 그냥 산시엔만 있는 만두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요. 아 삼성 만두 말고요. 산시엔 삼성 맞았을 수도 있어. 아, 모르겠어요. 찾아봐요 한 번. 싱 i n g Hey, girl, she's so funny, the, 不停宣伝, no, the yeah. hey girl. h a y i e a h h girl, h a y s a o h o h y h a p p m y m o y I'm s 지금 가방 안에 있어요. 아직 사실 저짐 진 청소 짐진 정리 아직 안안 했어요. 그 그대로 그짐 안에 있는데 이제 음 경리 끝나는 짐에 하려고요. 그때는 번호님 한대 줄게요. 선물 받고 싶으면 어떤 거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 선물 받는 거보다 그냥 아 어, 그냥 멤버들랑 밥 먹으려고요. 왜냐면 <웃음> 격리할 때는 혼자 혼자만 먹으니까 심심해요. 상, 재료, 뭐로... 근데 왜 얘기, 얘기하다가 얘기 종종 약간 음식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크리스마스 이브니가 뭐로 해야... 좀... 윙크요? 윙크? 윙크... 아직도 잘 못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윙크 맞나요? 밥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먹으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다시 사이죠 어, 한국, 사실 그 드라마 촬영하는데, 저는 우시에서 촬영하니까, 어, 한국보다 안 춥죠. 지금은 근데 추운 느낌 조금 달라야. 음. 왜냐면 그. 어? 비슷할 수도 있다. 서울 왜냐면 한강 옆에 있으니까. 우시가 호수, 호수 같은 거 많으니까. 어. 추운 느낌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훨씬 춥죠? <웃음> 그리고 실넨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실국그허국옆에국어한그 약간 국어가국어 한국어, 렵다어한매어한사어 조금 어한금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같아어한국면 최근에 음 그때보다 관리 그렇게 잘하니까 네 크리스, 크리스마스 파이브는 전에는 네, 저 8시 끝나야 돼요 왜냐면 8시 약간 뭐 올려야 된것 같아서 이제 8시 잠시 꺼야 된것 같아요 이제 멤버들 선물 그거는 제가 시술했어요 왜냐면 음제 어, 처음에 인터넷에서 어, 그 뭐지? 그북경거리 그.. 포장하는 거 포장하는 거 이제 포장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배달하는 거 있는데 그 약간 과자처럼 이렇다 포장하고 나서 파는 거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 이거 통과할 수 있나?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음 그교과 나오는 거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검, 검색 잘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 안에서 공항 갈 때는 통과할 수 있는데 굿제 이제 굿제는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통과 못하고 이제 지, 그냥 중국에서 바로 집에 보냈어요 다 원래 북경어리여드마디샀는데네 갖고 올수 없고 이제 지, 집에 보냈어요 다 엄마한테 이제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아쉽게 그거는 제가 시수하다가 선물 잘못 샀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나중에 격리 끝나면 제가 어... 맛있는 밥 사줄게요. 네, 여두 마리 샀어요. 근데 그거 아마 이제 이렇게 박스로 이제 포장용으로 이렇게 공기 다 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검색하다가 네, 제가 시수했어요 어쨌든 이제 집에 보내고 네 이제 가족들 아마 먹을 거야 근데 멤버들이랑 나중에 그냥 따로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아니면 제가 열심히 배우고 <웃음> 제가 직접 어리고기 사고 나서 이제 만들려고요 <웃음> 진짜 무겁게 가져갔는데 <웃음> 이제 1시 55분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여덟이 뭐올라온다고사 먹? 아 근데 이거 얘기해야죠 뭐. 어차피 제가 여덟 끝나야 되는데 이유 있어야 되죠 먼저 얘기를 해야죠 <웃음> <저>, 저는 여덟아 8시... <웃음> 이거 비비, 비비구나 비비 얘기하면 안 되고구나 <웃음> 큰일 났다 <웃음> 또 스포했네요 <웃음> 아, 모르게 스포했네요 <웃음> 어쨌든, 이제, 아, 여러분, 그냥 못듣는 거로 생각하고, 네. 못듣는 거로 생각하고, 제가, 8시 전에 끝나야 돼요, 방송. 아, 망했다. <웃음> 아, 이제, 이제 호시만 스포하는 거 아니고, 저도 스포하는 <웃음> 거, 큰일 났어요. 아. 아니, 이거. 올랐어요. 큰일 났다. 네. 아, <웃음> 아 웃기네요. <웃음> 아, 아밥밥밥 먹었어요 아까.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무도 없어요. 어쨌 어쨌든 지금 얼마 안 남으니까. <웃음> 못 듣는 것처럼 아못 듣는 거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얼마 안남아니까 여러분 다 집에 있죠 저는 크리스마스날 음, 이제 가족들 과그 가족들과 함께 음 맛있는 거 먹는 거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오늘 웨이버랑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서 그 제제한한오오전전 그 찍은 찍진사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 그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같이 찍었는데 그거 올렸어요 음, 여러분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빨간색 t 고 방송하고 싶은데 근데 찾아보니까 빨간색 잘 없어요 제가 잘못했제요 잘못했어요. <웃음> 빨간색 옷이 좀 사야 되는데 네, 가족도 많았어요 이제 음, 따로 집에 간 시간 없고 그래서 엄마 어, 드라마 촬영 현장 와서 음, 잠깐 많았어요 머리 색깔... 나 네이 색깔? 음, 그냥 음. 그래도, 캐러드... 무슨 색깔 좋아하죠? 저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는데, 음, 여러분, 뭐 해도 예뻐요. 모자 중, 좀... 뭐요, 최근에. 자, 이제 2분 나왔어요. 하트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저는 더, 음, 꼭, 끝내야 돼요. 음, 맞아요. 2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분 남았는데, 여러분랑 함께하고, 빨리, 여러분 빨리, 어, 맛있는 거 먹고, 아, 근데, 그렇게, 빨리 빨리 자요 <웃음> 8시 있는데 빨리 자야 이제 크리스마스 때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승부 받을, 받을 수 있어요 <웃음> 그쵸 그쵸 링크? 저 링크 아까 해봤는데 제잘 못해요 음자 <웃음> 음, 그러면 그럼,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음 다음에도 봐요. 안녕.